개 웃겨 진짜 야 헬창이 몇 월에 가장 적게 운동하는지 알아? 그런 날이 있어? 아 그니까 몇 월에 적게 할것 같아? 1이월 왜? 헬창들도 크리스마스인 쉬겠지 <웃음> 네? 뭔데? 모르겠지? 빨리 말해 드그드그드그드그드 이월 와 설마 야 28일까지 응. 밖에 없잖아 헬창은 매일 가도 28일 밖에 운동을 못해 그게 재밌냐? 개 웃긴데? 야, 다른 거 없나? 빨리 너좀 찾아봐라 저기 언니라고 음... 야, 이게 뭐야? 아, 뭐야? 너 핸드폰 샀냐? 엄마가 사줌 나는? 나는 증량했다고 엄마가 사준 거야 와, 역차별 야, 니는 태어날 때부터 말랐잖아 그럼 너도 다시 태어나던가 네가 요즘 안 맞았지? 뭐야, 왜 저래? 그래서 폰을 뭘 샀길래 사전 이약까지 걸어? 집, 리, 포 어디서? SKT 그햇수 밑에? 그 전장님 나랑 운동메이트잖아. 나한테 얘기하지. 그럼 너 싸게 해줘? 아니, 내가 알았으면 네가 못 바꾸게 미리 선수 났지. 그럼 거길 안 가지, 멍청아. 야씨! 아 왜? 대박! 이거 사면 심혈댐이랑 오프라인 클래스도 할수 있는데? 어, 그건 안 가. 예. 그거 갈 시간에 에버랜드 VIP 투어를 가지. VIP 투어면 응. 푸바오가 대대치는 거 보여주냐? 푸바오가 뭔데? 아, 에버랜드 판다 있잖아. 푸바오면 3대 900은 칠것 같은데? 동심 좀 파괴하지 마라. 근데 넌뭐 하려고 푼산 거야? 연예인들한테 고민 상담하려고 그럼 가서 내 고민 도좀 상담해주면 안 되냐? 맨날 네 맘대로 하면서 고민이 있어? 내 고민은 요즘 운동만 하면 근손실 근태기 근책기 근무를 응 음, 절대 안돼 아무도 해결 못해나 진짜 진지해 요즘에 근육이 아예 안 먹어 근책기야어 때려쳐 그냥 근수저 타영좀 그만하고 아나 진짜 일상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아 지겨워 진짜 야너새로산포는 중량이 몇치냐 폰으로 운동을 왜 해? 폰을 중량을 보고 사지 뭘 보고 사? 배터리 오래간대 그거 이름이 뭐라고? 지플립 포라고 몇 번을 말해 오 예쁜데? 그거 각도 조절도 할수 있어? 개싹 부리지 마 진짜 절대 안 빌려줘 그럼 사진 찍을 때 다리도 길게 나올 것 같은데? 그 다리를 찍을 바에넘움어 다리를 찍지 이 핸드폰 오자마자 확 반으로 부숴버린다 그거 원래 반으로 접혀 너 접히는 게 좋아서 쓰는 거야? 누가 핸드폰을 접을 생각을 했냐? 왜못 접어? 사람 도 접는 세상에 사이코야? 오우, 개소름 돋았어 진짜 궁금하지? 뭐가? 사람 접히는 거아 꺼져라 진짜 너도 접어줄까? 하지마라 아 오지마라 아 오지마라 하지마라 진짜 내가 뭐랬어 예! 아, 아!